GT법 신규체랑 엔터티 MT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코닉세그 제스코랑 진짜 똑같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거 초반 가속력 훌륭하고요 무려 400km가 나오는 자동차에요 다음에는 오프로 테스트 출발하시고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그 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은 포르자 오리는5 아니 포르자가 아니라 벨펙터 크리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거 자, 그렇다면, 은 제가 벨 팩터 크리거 타드릴게요. AMG 워. 새로운 디자인 찾기. 검색해서 GTA를 넣어. 벨 팩터 크리거, 이거 맞죠? 크리거 도색 이거지. 이거 만드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와우, 마이 갓. GT5에 있는 크리거 고 퀄리티 버전. 아, 그리고 이걸 바꿔야지. 지금 제가 트랙 버전이 됐는데, 고속도로 버전으로 바꿀게요. 변신을 시작합니다. 아감이 잘 맞추죠? 들어가고끌로 닫고, 지도 확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출발트 크리거 타고서 이제, 호 세계를 점령하러 왔다. 아이고 뭐야 이거 깜찍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일부 러 그런 게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마성자 왼쪽으로 도시고요. 제가 지금 1등이에요. 라인 잘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거 기술력. 내가 너무 솔직게 1등 중인데. 아이고 아니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마. 그런 지 마. 그런 지 마. 아니야 괜히 그런 말하지 마. 괜히 1등인 거 인식하는 순간 저 그냥 달린 데만 집중해. 자 오른쪽. 아이고 누구야? 깜찍이야. 저를 밀어주신거죠? 추진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아, 돼 오지마세요! 오 뭐야 저거? 저 뭐지? 왜이렇게 빨라? 오 뭐야 뭐야 안돼! 지금 뒤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안돼! 아이 뭐야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쯧! 누가 1등이야? 누가 1등이야? 누가 1등이야? 2등 미션 클리어 아, 진짜 아니 진짜 2 7 7 3군2 이분이 원래 평소에 계속 1등 하신 분이거든요 저랑 동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단발의 차로 2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길 줄 몰랐어요 아인은왜 안나올까? 그러게요 아인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어, 사람들이 아인이라고 하면은 A 그래도 아반떼지라고 하는데 아반떼랑 아반떼 N 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예요 껍데기만 똑같을 뿐 엔진 심장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BMW M3 탄 사람한테 우와 3시리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하 그래 난 3시리즈야 M5한테 너 5시리즈 타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데 유부남이 M5 산 다음에 520D 스티커를 붙인다고요? <웃음> 진짜요? 아 와이프한테 걸리면 죽음이니까 아 맞다 이번 그램 좀마세요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매번 바뀌는 거야요막 3년마다 디자인이 팍팍 바뀌는데 그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 룩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같은 디자인을 고집하는데 현대는 또 이제 다음에 어떤 디자인 나올지 몰라 현대만의 색깔이죠 카멜온처럼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림자가 진짜 예쁜데 3년 뒤에는 또 이제 완전 새로운 디자인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머스탱을 가지고 있어요 포드 무상 RTR 머스탱 없나 지금? 잠시만요 자동차 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얘를 사자 이거 살 거야 이거 색상 기본적으로 이런 무늬가 되는데 너무 화려하죠? 흰색으로 가자 브이브 클릭 머스탱 기름 많이 먹는 창가요? 5000cc짜리는 많이 먹는데 그 이제 2300cc짜리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기름 별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신형 머스탱 샀습니다 그것도 RTR 버전으로 알 t r 이 뭐냐? 코코몽 옆에, 여기 LED 있죠? 이게 붙어있으면 RTR이에요. 이제 막 드리프트 할때 쓰는 차인데, 저는 얘를 드리프트 할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뻐서 한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고요. 갑니다. 오, 뭐야, 이거? LED 녹색 어떻게 했어요, 이거? 녹색 머스텍,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 딱 봐도 아우디. 이, 이거 뭐야, 이거? 핫도그가 다니는데? 핫도그. 아폴로, 딩카 제스터 클래식, 우체국 택배, 브라밤 PT62. 머스탱을 타고서 레이스를 가는 거야. 심지어 여기는 오프로드예요 머슬카는 원래 막 타는 겁니다. 범퍼 긁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원래 긁히라고 있는 거야. 가는 거 이때 수프라 수프라 주황색 차 수프라죠 점하시고 내려오시고 수프라는 구형이죠 그죠 수프라랑 어 스카이라인 같은 애들 그런 차들은 구형이 멋있어요 아 수프라 신형도 진짜 멋있어 아이 그럼요 이게 신형이 못났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신형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신형 수프라가 BMW G4랑 형제차라고 들었거든요 수프라 FK4는 그 2JZ 이 내구도 무적의 엔진 그걸 달아놓고 스프라 MK5는 왜 BFW G4 엔진을 썼나 그건 스프라가 아니죠 아니 물론 스프라는 맞겠지만 그 2JZ 이게 진짜 스프라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짓을 해도 깨지지 않는 엔진 강철의 엔진 무슨 튜닝을 해도 다 소화가 되는 그 엔진 오. 다음 차는 제가 다른 걸 바꿔볼게요 아, 여러분들 혹시 원하는 차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좋아하는 사람, BMW 좋아하는 사람 아 이런 건안 타요, 이세타 예능차요? 람보르기닌 세티나리오, 도요타 86 아니면 은 에스턴 마틴 여기 수프라 참고로 저도 있어요 BMW G4 엔진 쓰는 수프라 오? 여기 다 파랑색이네? 예능차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예능차 갑니다 무려 3년 자동차 앞바퀴가 무려 1개의 자동차를 선언해봤습니다 앞에는 바퀴가 하나 근데 뒤에는 바퀴가 두 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준비하시고 가자. 초라트정발 가슴이 웅장해지는 레이스다오 제가 근데 그나마 튜닝을 해서 직발이 좋아요. 핸들링 할때드립프트 미리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오케이 돌았죠. 괜찮, 괜찮. 이거 부셔질거 각오하시고요. 비틀이 있네 비틀 비틀. 난 트롤 대결에서 1등하고 싶어. 자 가속도는 내가 훌륭하다 이 말이야. 브레 e a k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엔이 게임 같은 경우는 GTA 6입니다가 아니라 포 o 자 z a h o r 예요 따라 잡았다 진짜.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 잡았다 따라따라따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요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드따라드라드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클리어. 1등 복스바겐 비틀, 2등 릴라인트 슈퍼밴 이번에는 구루기 CR이다. 예를 타고서 달려볼게요. 구루기 CR, 구루기, 구루기, 구루기, 구루기. 그리고 벤츠 CLK랑 맥라렌 F1, 람보르기니 쿤타치 이렇게 세 대만 다른 차고 나머지 다 구루기고요. 이거는 순수 실력 싸움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루기 레이스. 자, 왼쪽. 오시고, 자 왼쪽, 왼쪽. 속도 조절 잘 하세요 물론 핸들링이 좋아서 금방 잘 들어올 겁니다 찍으시고 텐션 조절만 잘 하시면 될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브레이크 플롭, 렌즈 플롭. 됐어 살아남았어 나는 브레이크 플롭. 브르르 가자 가자 그렇지 아주 잘 달리고 있어 왼쪽으로 보시고요 순식간에 추월 성공 이것이 바로 핸들링이야 어? 이게 자동차지 빠르쉐의 기술력 심지어 슈판의 튜닝까지 곁들인 이 라인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사기야 이게 어?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미션 클리어 호퍼어디갔어 근데 여기까지 자 1등이 구르기